왔다! 왔어! 진행자 왔단 오늘은 방구장 문산에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황희정승을 모셔놓은 곳이죠 실제 여기 입장을 표를 꺾고 바로 입장을 하는 저런 쪽 나무 뒤에 보이는 저 건물 저기가 박물관입니다 저 박물관으로 가서 황희정승의 이력을 쭉쳐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책에서 다 배웠죠 외만한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체한 거는 잘 모르니까, 여기 또, 그, 해체한 내용 측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 등물이, 이렇게, 황위정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황의정생은, 사실, 정성으로, 18년인가, 24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책을 쳐다보면,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되겠지. 그것도, 87세에, 환경에서 상상이 되십니다. 아, 이렇게 넓은 상지 밭이 그리고 여기 방부정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이 생을 네, 마지막에 보내셨던 곳이다. 흔히나 그 후손들이 이렇게 그 당시는 아마 방부정 저거하고 정자하고 몇건 지방한 정도는 있었겠죠. 근데 네, 후손들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어, 황희정승의전신들을 모셔놓은 곳이고요 황희정승의 영정을 모셔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저기 보이시네요 황희정승은 사실 고려시대 고려 말이죠 공민왕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문종까지, 대중태세, 문단세, 죽때 있죠. 아, 그때까지 거의 뭐 왕을 거치시면서도 아 여기 방위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거쳐서 쭉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부 중에 정자가. 저기만 1 0 0개 정도밖에 안 가요. 뭐, 세그음한세그음두방 올라갈 수가 있습 먼저 와계 바로 있네요 네. 바로 저 앞에 있방 아, 올라갈 수 아, 그리고 여기 방구정이 정자 있네. 정자가 두 개가 있네요 위에 하나 있고, 아래 있는데, 아, 지금 바로 여기가 방구정 바로. 아래, 아래가 어디다? 인진각입니 철조망이 쳐져있습니군사보호책이라 어, 한강, 인생강, 종강들에 막 들어갈 수 없죠 보호가 되어있습니다 어, 방부정 정자를 부삼아 이생을보내셨던황희선생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정자 자리에서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갈매기와 함께 붓을 삼아 예생을 사셨던 황희 청백리 방총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보았습니다. 87세의 관직을 놓고 8 9세에 세상을 떠나셨다니, 지금으로 생각했던 희신에게 당시도 하셨다 지금까지 방구정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다 생각했습니다.